처음으로 내딛었던 첫 발걸음 두 눈엔 내가 그 고도 날막을수 없다. 내가 있 어야 할곳은 여기다 시 간이 흐를수록 희 미해 지는 피아노 앞눈물 젖은 고백, 서있나 난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 아 내일 아침은 올까